조선의 마지막 영의정이자 대한제국 최초의 종리내각 대신 그가 바로 김홍집이다. 1867년, 고종 4년 26세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한 그는 뛰어난 행정가로 비오는 날 남학신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똑똑하고 야무지게 사물을 처리하였다. 1894년 제1차 가보개혁의 총책임자로 개국연호 사유, 연좌죄 폐지, 과부의 재가 허용, 조혼 금지, 노비제 폐지, 과거제 폐지 등약 210여 개의 개혁을 단행하는 대활약을 펼치며 온건개화파를 이끌었으나 1895년 을미사변 직후 진일내각의 수장이 되어 단발령을 시행하는 을미개혁을 실시해 일본의 꼭두각시로 지목되며 백성의 원성을 사게 된다. 1896년 2월 고종은 극적으로 아관파천을 단행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뒤 김홍지부의 을미사적을 처형하라고 명령한다. 을미사적으로 지목된 정병하, 조희연, 유길주는 허겁지겁 일본 망명을 추진하지만 김홍지부는 고종을 직접 아련하고 마음을 돌려보기 위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향하다 광화문 광장에서 군중들에 의해 목숨을 잃는다 황현의 매천야록은 김홍집의 최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임금이 경무관에게 명령하여 김홍집의 목을 배라 하였다. 이때 김홍집은 직방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달아나라고 권하자 탄식하며 말했다. 죽으면 죽었지 어찌 박영효를본받다 역적이라는 이름을 얻겠는가. 일본 공사들도 김홍집을 막고 피신을 권하였다. 그러자 김홍집은 나는 조선의 총리 대신이다. 조선인에게 죽는 것은 떳떳한 천명이지만 다른 나라 사람에게 구출된다는 것은 짐승과도 같다. 그 말을 하고 김홍집이 성난 군중 앞으로 나아가자 군중들은 김홍집을 쓰러뜨려 칼로 난도질하고 시신을 저작거리로 끌고 나가 발로 짓 이겼다. 이것이 조선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묘수로 구해내던 김홍집의 비장한 최후였다. 그는 스스로 군중에 의한 타사를 선택함으로써 진일파 외 대신이 아님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다. 김홍집이 죽은 뒤 김홍집의 후손들은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그의 사위인 이항복의 후손이자 독립운동가 이시영은 만주에서 독립군 양성에 힘쓰고 임시정부와 한국독립당에 참여하였으며 해방 후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을 지내기도 하였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위장된 독립운동가가 너무도 많다. 정보에 의하면 그 당시 일본 고등계 형사의 공작에 의해 일본의 스파이로 활동하며 가짜 독립운동가로 신분을 위조한 후 형무소에 수감된 뒤 독립운동가들의 중요 정보를 빼돌렸던 악질 친일파들이 있다. 그들은 해방 후 독립운동으로 수감되었던 이력을 내세워 독립유공자로 지정받았으며 오늘날까지 국가의 각종 혜택을 누려오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하루속히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려내 그들 때문에 눈물 흘린 진짜 독립유공자들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 역사적 사실만으로 친일, 독립운동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인군과 백성까지 김홍집을 친일파라고 손가락질했지만 그의 초심은 오로지 조선의 개혁에 있지 않았던가. 일제강점기는 혼란스러운 시기였기에 기록이 남아있다고 다 맞는 게 아니다. 독립운동가가 친일파일 수 있고 친일파 변절자가 독립운동가일 수도 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만절을 보면 초심을 알수 있다고 한다. 만절이란 오랜 절개를 뜻하는 말로 평생을 잘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맨 마지막 행동까지 지켜봐야 그 사람의 참모습을 알수 있다는 뜻이다. 진일파, 변절자, 독립운동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초심부터 만절까지 샅샅이 따져봐야 한다.